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신존 장손과 왕 아빠의 유언 에 아포 단계 제 다음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번 하고 하고 싶어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한테 주소 찬셔서 위로 보고, 제가 오나 주의 며느리, 성비 우리 주님 번호로 가서 대들의 영을 성공의 영. for 먼저 오늘 함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생님이 한 가지 염두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중심 삼고, 통일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했던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가는 선생님의 죽음을 놓고 그 심정에 흐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그럴 수 있다면 선생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이 북만산천에 아무렇게나 묻더라도 나는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치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렬이 역사의 기운을 뒤집어놓고 역사의 시대적인 조로를 거쳐놓고 악한 환경에서 늠름히 뻗어나갈 수 있다 할 진된 내 아무리 북만산천에 한 줌의 헐기 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천세 만세 하나님께 영광과 축원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노란 초시하는 붉은 글자에 통일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여러분. 아버님이 이제 성화하시고 이제 천상에 계시지만은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살아하고 우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말씀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리고 참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리고 대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우리 이대왕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상열 회장님은 누구 누가 세우셨지요? 아버님이 세우셨어요. 이 네. 대왕님 또 승리하신 와인 국진감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이상열 회장님 내분을 네 사랑하십니까? 네. 아주. 아주. 우리는 이제 아버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 말씀 가운데 그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랄까요? 누구로 할까요? 아님.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네, 그래서 이 대원님께서는 절대성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부 사랑을 교육하고 또 지금도 지금도 우리들의 교육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섭리는 이삭과 야구배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상으로 보면 연장되지 않고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가베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섭리 노정에 입각해 볼때 그들을 삼대이면서도 뜻을 보면 하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는 이.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신준 장손과 왕아빠의 유언 여기에 유언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표시했는데요 아버님의 말씀 전체가 유언이시죠? 할대교재교본만이 유언이 아니고 아버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유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신존 장손 앞에 남기신 그 유언이 진정한 유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네, 이와 같은 주제로 첫째 성사와 삼대권 그리고 원리와 삼대권, 그리고 말씀과 삼대권, 그리고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첫째, 성서와 삼대권 승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말씀 몇 구절을 한번 제가 명호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을 보면 은 그런 적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의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상대에게 거짓 때이 행치 않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9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도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3대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신년기 6장 이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삼대를 말합니다. 평성에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국한 것이라. 예레미야 27장 7절을 보면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3대를 섬기리라 하는 얘기예요 3대를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귀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대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과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 3대를 말하는데 그 3대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사사가 모두 12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가운데에 기도온 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기도온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다섯 번째 맞는 사사인데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에 미디안의 용사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 12만 명을 죽이고 5천 명을 포로로 잡으면서 대승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간 미디안에 학대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가지고 40년 동안 택청을 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몇년 누렸다고요? 이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온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대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3대가. 네. 오늘은 참부님, 이대왕님, 이제 신준 3대 왕님을 중심한 3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그 3대 시대가 열리는 이 때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스크야구는 분명히 3대예요. 그데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이사람 아들, 야곱은 선자지요. 이 상대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물음지기 성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와 상대권. 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원리강 눈에 나는 내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섭리노정에 입각해 볼 때에 그들은 몇 대죠? 3대. 3대이면서 뜻으로 보면, 은 섭리를 보게 되면 은 그것을 공동으로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몇대와 같어가요? 일대와일대와 같아. 같다.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죠? 참부모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 대왕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3대 왕 축복 받으실 이신존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님, 이대왕님, 신존 3대 왕은 3대지만 뜻을, 승리를 공동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중심인물로서의 일대와 같다는 그런 의미를 놓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혼도한 겁니다. 3대인데 틀림없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공동 목적을 위해서는 일대로 함께 같이 승리하신다. 그러면 이 대왕님, 삼 대왕님, 신중 삼 대왕의 축복 성원을 놓고 보게 될 때에 누가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 참고문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준 장선과 왕아빠의 유언의 골자입니다. 이거 넘겨야지. 자, 다음. 다음. 오케이. 이게 골자예요.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 골자, 아버님께서 신준 장손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무엇이라고요? 유언으로 남겨놓았다. 그 유언 말씀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열 꼭지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도표로 세웠습니다. 제일 첫째 중앙에 있는 신존 장선 신존님은 2004년 5월 1 0일양음령으로 3월 22일 탄생하셨죠. 이 말씀이 신존 위를 장선으로 세우고 넘어가는 의식을 정평에서 했다. 아버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2004 5년 2월 25일 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언제 그장선식을 했느냐? 2005년 2월 14일 정평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성경에는 장손이라는 그 단어 없어요. 근데 손자는 117번. 또 원리 강론 안에도 장손은 47회 이상. 말씀 선집에는 넘겨야 돼요. 말씀 선집에는 몇번 제가 표시했습니까? 890번. 이야, 890번. 신준이는 장손이다. 승을 해 놓으시고, 아버님께서 장손, 장선, 장손, 장선, 장손에 대한 말씀, 말씀 선집에 890번, 멀리 강론에 47에 이상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 말씀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본인 부모는 자식도 14명을 두어 그중 다명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시켰고 4 0명이나 되는 손주들 중에 여러 명이 벌써 하버드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손자 중에 40명 말씀하셨어요. 자, 또넘기고 선생님의 직계 자녀 가운데 누가 3대인가? 선생님 1대. 그 다음에 아들, 딸이 2대. 선자들이 누구예요? 3대. 그럼 여기에 1대, 2대, 2대, 3대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3대. 신주님을, 하는... 왜, 왜 그러냐 봅시다. 3대가 누구예요? 왜사람이 되나? 생각해봐서요. 40명이 되십니다. 선자가 40명이지만 결혼시킬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신일님입니다. 이 당시에 신일님은 성진님의 아들이에요. 아버님의 혈통 속에 제일 먼저 탄생된 선자가 바로 성기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신일님이 첫 아들로 탄생한 거예요. 그 신일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첫 성자. 그러면 만약에 첫성일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고 모시고 환영하고 하나 되셨다면 누가 장손될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단계, 단계, 단계 넘어서 한모까지 넘어서어요 그러나 어머니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모섬리가 나왔고 삼모섬리의 그 한모가 책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어머님을 세우시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아9 가지 중에 아홉 가지를 오늘 제가 아버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떤 원적인 말씀을 이 인류 앞에 만민 앞에 선포해 놓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3대가 최초로 하나님께 경배했다. 신준 아기가 복 받아서요. 신준에게 복이 많다. 신준님에 대한 복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3대가 경배해야 돼요. 후천시대를 맞이해 3대가 이렇게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처음이다. 아주, 아주. 이리 역사 앞에, 복귀선명 역사 앞에, 육천년 만에 3대가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처음이다. 누를 통해서? 네. 신준님을 통해서 경배함이 처음이었더라. 하늘이 함. 두그 번째, 3대 짓줄이 수직으로 연결되었다. 천도 하나님 부모, 하나님 부모의, 부모의 신, 가정을 정모고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완성한 그 부모의 가정이 참 부모 된 천조 부모를 모시지 못했는데, 비로소, 선생님 시대에 와가지고, 3대 핏줄이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직단거리로! 연결되었다. 수직. 직선과, 그러니 행적인 직선과 종교의 희생에 이 각이 딱 맞으면 몇 시, 몇, 몇, 시, 몇, 몇, 몇, 몇 각도 몇 시라고요? 그 시각도, 그 시각도가 이루어져야만이 직단거리 정오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린 시대에 와서 배로써 신존 장선을 세워버린 해가지고 핏줄이 오늘 가장에서 실절하면 다시 제작할까요? 천일국 조인 우리 가장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본원의 혈통 연결된 그 핏줄의 직단의 거리에 그 정통을, 정호 정탁을 세운 그 장본인의 가정이, 신준 가정은 누구의 자녀예요? 이대왕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대신에 상속다 중심 삼아가지고 이 핏줄을 수중으로 연결시켰다. 이 말씀 언자들은 2000, 2 0 생일이 이제 2004년 5월 10일이죠. 1년 5개월 지난 380번에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장손을 찾아가지고 넘어설 의식이 청평에서 2월 14일 한식이다. 분명 과분이 날짜까지 왔겠어요. 날짜. 2000, 오년 2월 14일. 그러놓고 아버님께서는 한모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참명을 내립니다. 어머니는 똑똑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아담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선별에 있으면 손자를 내세워! 이때 손자는 누굽니까? 신주님. 하나님 대신 가정. 참부모님 대신 가정이 될수 있게끔. 그 외에 뭐 몽골 반점들이 나오더라 하나님 대신 참부모님 대신 가정이 될수 있게끔. 4월 23일 이제 역사적인 3대5의 축복. 성원의 승리, 기대, 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지 되어야 할 사명적인 내용을 아버님께서 이미 유언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왕권, 여기 나옵니다. 왕권 장손을 황족권에 세워야 된다. 여러분 다 종교 왕이죠? 도란권으로 돌아오는 축복가정들은 종교 왕이요, 왕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주님께서 하나님 왕권을, 이제 왕권이 장손을 통해서 황족권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을 받는 날이 어떠 것이다. 그 말이죠. 장손이에요. 장손 장선. 가인이 장손이야. 하나의 왕권을 찾기 위해서는 장손을 황조권에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비 왕이 못 돼요. 장손권에 세워서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 이제 왕권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 아, 네. 2003년 4월 23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죠? 이거 아버님 말씀은 유언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복받을 팔만 궁궐 이름 지었다. 내가 선자를 사랑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신준이에요 우리 형진이 아들이 참 복받을 아들이지 여기도 아버님께서 신준이가, 신준인 그 이름 자체도 그렇고 형진이 이대 왕임을 통해서 탄생된 아들이기 때문에 복받을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짓기를 아들이 셋인데, 신팔이, 그 다음에 신만이, 그 다음은 여자인 신궁인데, 이름을 보면 팔만궁이에요. 그리고 신궐 하게 되면 노골 쪽으로 했다고 해서 문자가 된다고요. 신궐 원래 신골로 해야지만이 될 것이었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중골춘! 춘 자가 중골춘이거든. 중골춘 자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팔만 궁골이 된다. 아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팔만 궁골! 여러분! 팔만공걸 하면 제차해 보세요. 팔만공걸. 팔만공걸. 아버님께서 이 이대 왕님의 자녀 이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그 치을 셀 때마다 팔만공걸. 이건 미래 미래 지향적 소망의 하나의 말씀이죠. 미래선 손목신 유언서지요? 8망공고의 이름을 이 말씀 언제 하셨나요? 2005년 6월 4일. 신준 탄생 이후로부터 신준님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여기 이제, 네. 그 다음에 다섯 번 넘기고,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3대 대표자로, 복도 많으시지만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데, 3대 대표자로 사랑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고 있다. 아버님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통 40명, 40명 말씀하셨죠? 40명 그 가운데에, 아버님께서 제일 사랑을 많이 투입하신 장본인이 누우셨다고요? 왕아파 왕엄마로 부른 첫 손자였는데 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홍일교회 3대 대표자로 선생님의 자락을 받고 있다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첫 손자예요. 첫, 첫 손자. 아주... 3대 대표 자로에 20개국 일주에 하셨고, 또 3살 때에도 일주했지요. 그것이 기네시 북에 올라와, 올라와, 올라온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때리고 다니면 눈치가 빨랐다. 환경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네? 환경을 어디 어디 어디를 데려가더라도 그 환경을 쫙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님을 닮았다. 그 나옵니다. 자신명 대표한 바로 아버님 사랑받았던 우리의 선조님. 그 다음에 또 넘기고. 여기 나오니요 여러분 같이. 신준이를 누구같이 성긴다고요? 하나님 같이. 아버님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신준이를 하나님같이 성긴다. 여러분 같이 보세요. 신준이를 하나님같이 성긴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부모님을 왕아빠예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책 사올 때마다, 아빠! 엄마! 책 사자! 이렇게 부르던. 엄마, 어머니 아버지는 책, 엄마 책 아빠예요.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사오라고! 야단이라고.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을 아버 하셨더라고요. 이 공전의 저희는 누구냐 하면 이 공전의 저희는 나요. 라고 신조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죠. 할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몰 할아버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했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요 자기가 표전이라는 거에 자기를 본 떠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를 하나님지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분은 누구, 누구, 누구시 있을까요, 그 당시에? 누구? 제일 가까운 한모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의 것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한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개가 울든지 하면,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예? 네? 이게 뭐, 뭐였을까요? 아 천정궁이었잖아요. 구천정궁! 개가 울던지 하면 이게 다 흔들려요.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신존 3대까지 지켜줘야 무엇이 끝난다? 뒤대가 네. 무슨 날이에요? 네? 네. 기원절, 아버님 세번 성혼하시는 날, 하나님 결혼하시는 날 이게 뒤대잖아요. 그 뒤대가 끝나려면 신주님을 지켜 잘 보호하고 양육하며 세워서 한당에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데 그럼 신주님을 가장 지키는, 보호하는 환경적인 가정 울타리의 환경은 누굽니까? 이대왕님이잖아요. 이대왕님이 디데이에까지 가셔서 천왕봉을 잡고 천일궁이 선포되어야 신존인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우리신존인 <목소리> 이의 백까지 지켜주면 그 일도 다 이루었다고 내가 새로운 해방석방을 만민 전체 앞에 통보할 날이 그날이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d 데이 까지 끝마쳐야 됩니두번 합니다. 반복했죠. 그반복의 중심, 인물이 누구셨던가, 3대 신전이었더라. 아주, 아주 할랑 좀 크게 하세요. 아주! 아, 저... 아주! 아, 저... 할랑이야! 아, 저... 아, 저... 열 번째. 여러분, 그대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혼독합시다 신주녀를 보면 할아버지 닮았다. 내가 신주녀를 보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몰라요.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내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다 닮았어요 아담이 완성할 수 있었던 한 인물로서 완성돼야 돼요 2009년 4월 9일 신준을 보면 내가 눈물 흘려요 어떻게 저런 애가 살수 있느냐? 저런 애가 살수 있느냐? 날수 있느냐? 우리 집에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죄 때문에 찾아오고, 배 타기 전에 "나 여기서 간다" 잘 있어라. 이게 아버님의 심정이었더라고요. 아버님 항상 바다로 찾아 나가시잖아요. 바다로 나가실 때마다 "나 여기서 간다" 자리가. 아버님, 그 심정이 뭡니까?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풍량이 있어가지고, 잘 있어라. 배 타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마다 아버님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가르치고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헬기 사건 이후의 기념 사진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녀분들 누구시가요? 누구신가요? 신공님, 네. 신준님그 옆에 계신 분 누구지 모르겠네요. 네. 신월님, 네. 아까 신월님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일, 아, 신원림 예, 감사합니다. 신공님, 신춘님도 헬기 안에 탑승했습니다. 하, 사탄은 아무리면 노리는 것이 아니었고, 3대까지 노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그렇다면 74 부활, 마지막 부활에 단계를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우리의 소망 찾아오는 신준님 이제 소망이 이제, 새로운 소망이 이제 출발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4월, 하늘, 땅, 천주가. 지금 지상에 뭐, 현, 현진이 뭐, 그리고 뭐, 권진님 뭐, 예진님, 세상의 모든 자녀분들은 잠자고 있지만, 여러분, 연계를 항상 해봅시다. 희진님, 효진님 흥진님, 영진님, 그리고 예진, 뭡니까? 애기님, 예. 그 자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6대 성년들도 아버님이 축복해 주셨죠? 6대 성년들도 아버님 축복 가정이 죠그 가정에 신부권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지만 6대 성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떠실까요? 아 이걸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치워드립니다! 아주! 우리 신전을 범 내가 눈물 흘려요. 여기 나오네. 어떻게 저런 애가 날수 있느냐? 우리 집에 소망을,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제, 제,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요. 어디 바빠서 길을 가더라도, 했다기 전에. 이렇게 해 놨냐? 나에게 이렇 간단하다 동오르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왕 아빠 이거 아껴 했죠요 예, 신준이 이름을 아버님 이름을 신준이가 지었다 왕 아빠 세계 어린이로 비행기 제일 간 태수로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전쟁 중에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안으로 뒤로 좌로 이렇게 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교육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혼도도 같이 하시고, 기도도 시키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장손이기 때문에. 삼대식. 자, 이것만 이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우리 신중 그 양반이 내가 대장인 줄 알아. 개가 내 성성이다. 신준 양본 왔구나. 신준 양본 왔구나. 아버님께서 신 왔구나. <웃음> 아이고, 왔구나, 우리 친구. 할아버지, 조금 기분 아쁘면 인사 안 해요. 신준아가내 손자인데 내 선생이다. 신준에게 배워야 돼요. 신준이가 지금 여기 애기지만 통일교회 어른으로 하고 있다. 영리한, 얼마나 영리한지. 할아버지가 오늘 뭘 할지 다 알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십시오. <웃음> 영리해서 내할 내 일을 할 것을 다 알고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못 가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조건 걸고 얘기해 엄마 아빠 가운데서는 안식일 날 경배하면 바로 착, 어머, 앞, 앞에 가운데 착 서서 경배. 아이 우리 인연이 나라를 잡으러 왔구나. 여기 주인이 예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천정의 주인이야. 하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양반이 신준이에요. 다음. 이렇게 아버님께서 신준님에 대한 요원서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 그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한모의 창조 타라 했기 때문에 광님께서는 2014년 3월 21일 그 전정으로서 빼내 광료로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광야십 심는 광야 10년의 그 로정은 이대 왕님 홀로 광야 로정을 걸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러? 세진이 네. 함께! 상대권이 함께 광야 로정을 걸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네. 됩니다. 함께! 일대와 공동 목적을 일대와 같이 이루어가잖아요. 같이, 같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가시잖아요. 3대. 왜? 3년는 일대, 일대와 같기 때문에. 네? 광야 10년에 그 과정 속에 왕님께서는 가정교회를 출발하셔가지고 일일이 자녀들을 절대성 교육을 시키시고 가정, 가정에서 이제 목회를 세워져가지고. 그리고 2015년 6월 5일! 세, 자, 넘기세요. 세자책봉식을 하셨습니다. 네. 왜? 3대 왕의 왕권을 이제, 황족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자책봉. 예. 네. 다음 눌리세요. 이거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들한테 설명을요. 해 이것이 우리 위한 것이 아실게요? 아니고 우리 가족 위한 것이 아니고 공식 성행의 이유는 왕이 모든 왕이 하늘, 왕이 땅, 왕이 땅 앞에서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신 거예요. 성리가 지정받지 않게 멈추지 않게. 3대 왕권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 다음 3대, 왕권 3대 왕권 왕권이 죠 왕권 왕권 이제는... 그리고 이 왕님 왕권 즉이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왕권을 왕이란 친구를 왕님 주셨죠? 그때문에 이 왕님 왕권 즉이 아닙니다 출발식을 하셨습니다 출발식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30일 그리고 천일국 입공식, 그리고 2017년 9월 23일, 천지인자몽원인 천주 완성 축복 성원식 승리, 그 다음에 천지인자몽원인 천일국 생리책 축복식, 이 모든 것을 완성 완결하신 그 기대 위에, 계속 넘기세요. 제2 복귀된 천주 청평 성삼으로 제2 광야로정을 거시는 이 기간에, 아버님 생활 이후 광야, 심여연 참부모니, 이대왕, 신준, 삼대왕님께서 뜻을 중심으로 철장왕국을 위하여 공동으로 함께 일어나오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성령과 영광을 올립니다. 직접 위으계준 주님이 나무도 배고 같이 넘기고 또늘리세요 또 다음, 예, 그 이제 신년 광야로종에 신유님의 이대왕님과 왕비님과 함께 광야로종을 함께 걸으셨다는. 그리고 2021년 12월 5일, 미국 천정공또 다음,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자, 잠깐, 이제. 광야로 천조창대 성산에 천정궁 복귀한 거기에 그 아버님께서는 통일마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8대 교제교본도 복귀하시고 네. 천명국호도 회복하시고 또 다음 한국 전종공 입궁. 다음. 일본 전종공 입궁. 다음. 승리 귀국, 테레시 귀국 하셔서. 다음. 다음. 또. 2002년, 23년 3월 5일. 두려워. 복귀된 천도, 청평, 상산에서 김정은, 이제 미래 왕비과 함께, 함께, 함께 성혼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오니다 다음, 네, 이것만 한번 같이 한번 다음. 아버님 신전에 103일 그 축하, 축도 속에 아버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를 예언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보시다 천지에 알려질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천하가 하나 되고, 지금, 지금, 지금, 지금은 조용하같이요. 그러나 이 축복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천지 알려질 연령기 축복때를 말하잖아요. 지금 103일 축, 축도인데, 천하가 알려, 그 연령이 되는 천하가 알, 천하가 하나 되면은, 연령이 되면 천하가 하늘 땅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한날을 지금 미리 아버님께서 103일 축하, 축도 속에 연이 있더라. 우리 신존이 아직 난지 103일 개발해서 이 나라로 알려는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자라하려고 땅에 알려주신 그 연령이 되면 될수록 천하가 하나 되고 다음 평화의 왕권이 천지, 온 천지에 넘쳐 오를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수 있는 약속의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다. 천상천세계에 하나님이 주한 모든 성인도, 분명코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도 모든 잔부을 지켜 자녀들도 가정을 대표해 가지고 이야기를 축하하는 자리, 지금 그 103일 그 자리에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이래 오늘의 축복에 그 희망, 소망을 두고 하신 유언서예요. 그렇죠? 유언서 있잖아요. 모든 성인도, 여러분 육대 성인의 집 가문에 잠자고 있을까요? 성인도 모든 장부모의 집계자녀들도 애초 축하해주고, 이야기를 축하는 자리, 제가 요걸 넣습니다. 지금 육개에 지금 뭐, 에? 우리 성진님을 존경하는 모든 자녀분들은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영예, 이진님, 효진님, 혜진님, 그리고 해진님, 그리고 금진님용진님형계 참, 자녀분, 조선 자녀분들은 지금, 저, 동원의 중대 중에 한분 계시고, 그럼 이 영육계를 대표해가지고,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또! 이게 뭡니까? <웃음> 여러분, 집차 사주신을 그 사진을 착 보고 저전 눈물을 렸어 아버님. 아버님 족장기 때 집차 747, 아버님이 집차 사시고 수원하셨죠? 아마 국기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아버님, 당신이 얼마나 신전, 장소를 사랑하시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대주했어. 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신령으로, 아버님 되시는 마음으로, 집착로 봐주시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목회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죽으러, 죽으러 지 않았다는 논문도 지금 서 계시잖아요. 앞으로 목회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당신의 소원, 애원의 인력을 가할수 있는 축복을 더더욱 허락하옵소서. 이게 103일 축하의 축도예요. 이 축도가 내적으로 오늘이 축복을 해 주신 유원서였더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상기해 왔습니다또 다음. 이것만 같이 한번 훈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의 단한 가지 소원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분 가운데서 내가 적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신 삼고 통일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잠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네. 참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대왕님, 삼대왕님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럼 우리 협회장님 네분 어떻게 살아가 네. 진정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뭐 이렇궁 저렇궁 한다고 이 아버님의 말씀 언니의 그 교회 식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 참부를 사랑하고, 예하을 상대하고, 사랑하고, 진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의 일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을 의 생각하네 은하원 찬송 흐르래 우리는 이제 더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 우리 모든 얼마나 귀한 우리 식구들입니까? 권한권 한 빗박, 조롱, 활란, 가정 한 얼마나 기박 조롱, 환난, 걱정하다 우리는 다권한권에 모연 우리들을 끼리라도 사랑해야지요. 위안을 살아야지요. 가정교육에칠절이 뭡니까? 저리 우리한 삶랑아온 오늘의 혈통과 연결된위 하늘 신령으로 위 하늘 신령으로 삽시다. 보다 큰 것을 위하을 신어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의 다정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